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에 있는 자막, 이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프로그램, 브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브루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고, 또 아직까지 브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브루 사용자들을 위한 브루 개발팀들이 만들어놓은 오픈 통박도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브루를 검색을 해줍니다.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제일 위에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이 있고 맥 버전이 있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 거고요 iOS 버전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환경에 맞게 부루를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내 부루라고 있습니다 부루를 처음 다운을 받게 되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은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셔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워터 마크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회원가입을 다 하고 나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 위에 있는 메뉴창들 중에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데모 영상입니다 부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데모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부루를 사용하실 때이 데모판을 보시면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완전히 익히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방법이나 데모판을 편집을 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는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편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 자막을 입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자동적으로 싱크를 맞춰주고 자막을 입혀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변화가 돼서 그 외에 구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효과를 들어가게 되면 필터, 좌우 반전, 확대 및 회전, 배속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효과 부분들은 그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메인은 자막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필터가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필터들을 불러온 영상이나 작업하려고 하는 영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필터는 럿.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를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 여기는 강도를 조절할수 있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을 끄시려면 여기 X자 표시를 누르셔도 되고 필터를 한번더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좌우 반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좌우 반전과 상하 반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눌러보시면 영상의 좌우가 변하게 되는 거고요 상하 반전은 영상의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다시 눌러주시고 좌우 반전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확대 및 회전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역시 또 오른쪽에 이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클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전체 클립을 확대해서 움직일지 아니면 현재 클립 여기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클립을 움직일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내가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 수치를 적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됨에 따라서 이 화면에도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데모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가로 세로 이 위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숫자를 아무렇게나 적어보겠습니다 100을 적게 되면 이렇게 100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일수록 또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클립에는 지금 이 부분이 적용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로 위치 세로 위치는 지금 마이너스 13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10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만큼 또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이죠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 이 위치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만큼 간략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미리 보기창 이 부분이 작다고 하면 이렇게 커서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돌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회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기 옆에 수치를 적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 그냥 되돌리기를 눌러주시면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커맨드 m a Z를 누르면 한 번씩 내가 했던 행동을 실행을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끄시려면 X나 또는 여기 확대 및 회전을 한번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배속효과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게 되면 말 그대로 영상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배속 설정 할수 있죠 여기서 0.5만큼 느리게 한다든지 4배속 4배만큼 빠르게 한다든지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되돌리기 클립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정도 효과가 되고 그 옆에 여기 삽입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클립할 건지 부분 클립을 정할 건지 하신 다음에 이미지 삽입을 눌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PIP처럼 넣어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무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브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미지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PC에서 불러온다든지 하는 거는 방금 봤던 이런 이미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역시나 적용 범위 해가지고 클립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넣은 이미지를 삭제를 하시려면 여기 들어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화면 자체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기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배경음악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눌러 보시면 역시나 부류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음악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다면 PC에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음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고 부류에 가지고 와서 자막 작업을 하고 나서 음악을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바로 음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립 선택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끄고 키는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AI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똑같이 생긴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텍스트를 기계 목소리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 멘트를 내가 똑같이 적겠다 해서 미리 듣기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어떤 목소리로 설정할 건지 또 음량을 조절해서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빈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이라든지 중간에 뭔가 다른 부분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딱쉴때 그럴 때 빈클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색 빈클립만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이미지 넣고 싶으면 추가로 넣어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클립을 탁재하고 싶으시면 여기 앞에 있는 네모 표시에 체크를 눌러가지고 탁재를 눌러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막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막을 입힐 영상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아니면 연습삼아 하실 거면 여기 있는 데모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은 여기 제일 위에 파일 또는 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왼쪽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불러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성 인식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원고 대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파일을 첨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형 추출을 이렇게 의뢰하고 있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음성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불러온 영상의 자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자막을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창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서식이랑 편집 부분에서 조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서식 부분을 알려드리면 여기 부분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식을 복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복사한 서식을 지우는 거이 부분은 이제 자막을 수정할 때 전체 클립을 수정할 건지 부분 클립을 수정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의 크기 눌러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수동으로도 입력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의 색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글자 형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를할 건지 검은색 배경화면이 나오게끔 또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자막바가 나오게끔 할 건지 그냥 기본으로 할 건지 또는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라든지 배경 그림자의 색상을 정할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상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배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투명도입니다 100%면 완전히 진하게 다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자막이 왼쪽으로 가고 중앙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자막이 좌우의 위치 가운데 맞춤을 움직여도 되지만 위치를 적어가지고 지금은 0이면 이렇게 자막 바가 있을 때이 자막 바가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여서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이 자막 바라든지 자막의 형식을 이런 식으로 위로 보낼 건지 아니면 정중앙에 보낼 건지 아니면 밑으로 나오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자막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루에서 37에서 40 간격을 유지를 해야만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대를 해도 자막이 잘리지 않는 위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위치가 이 위치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옆에 편집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집 부분에서는 되돌리기 이 부분은 이제 자막뿐만 아니라 부루에서 모든 작업을 할때 Ctrl Z 또는 Command Z를 눌러서 되돌리기 하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되돌리기 한 작업을 다시 실행할 때하는 부분입니다 뭐 잘라내기는 삭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는 말 그대로 자막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영상 잠그기도 영상을 잠궈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클립을 합치고 클립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런 문단을 나눠서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 문단을 만들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자막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워터마크가 보이죠 이 워터마크를 없앨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그냥 워터마크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여기 오른쪽에 구름 모양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X 모양이 나오면 눌러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삭제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을 때도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진짜 이제 자막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자막을 편집을 할 때는 클릭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 또는 그게 헷갈리시면 여기 앞에 체크 박스를 해서 전체로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런 마우스 커서 이 위치를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들어보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 문단을 그 다음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은 보내고 싶은 문단 앞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 두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단축키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문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봤던 클립 나누기 있죠.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글씨가 보이지 않죠?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허식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검은색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끝입니다. 다른 문단에서도 내가 만약에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치고 싶으시면 이 문단과 이 문단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Command M 또는 Ctrl M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클립 합치기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합치면 다시 이렇게 아까처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윗부분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줄은 지금 틀린 부분을 해석하게 나오는 부분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멘트들이 틀렸다고 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에서 인식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생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환영합니다 다음에 만약 여기서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 부분에 넘어올 때 뭐한가 싱크가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싱크가 안 맞는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파가 나오고 이 클립을 또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클립 길이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 여기 보셨을 때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아진 느낌입니다 자막 수정하는 방법은 이게 끝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서식에서 선택된 클립이 있고 전체 클립이 있었잖아요 전체 클립을 선택을 하고 글씨 색깔을 바꾼다든지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체에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체크박스를 누르든지 또는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글씨를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박스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표시가 되면서 내가 이 부분은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자막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여기 서식 복사 있죠? 이 서식 복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내가 설정한 이 서식을 복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면에 똑같이 넣겠다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여기서 또 설정할 필요 없이 이 서식이 그대로 여기에 또 복사가 됐죠? 그리고 만약에 서식을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복사된 서식을 클릭을 하셔서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단어 하나 또는 전체 클립 이런 부분들을 복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C, Ctrl-V 또는 Cmd-C, Cmd-V를 눌러주시면 문단 전체가 복사가 되고 또 여기에 만약에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복사해서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이 옆에 똑같이 하나 나오게 하고 싶다 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Cmd-C, Cmd-V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이 하나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막을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알려드리도록 이 부분으로 가정을 한다면 알려 띄우고 드리도록 이 단어 자체를 띄우고 싶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선으로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해서 오디오를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서 인디게이터를 설정한 다음에 구간나누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알려 띄우고 드리도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단어들도 똑같이 부분 단어를 나누거나 설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또 길이를 조절한다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부루 자체는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이지만 컷 편집을 한다고 치면 이 문단 자체를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가위 모양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서 컷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럴 때 무음이 너무 많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무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X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막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그외 기타 기능들을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편집 칸에 무음 구간 줄이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무음 구간 줄이기라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 대한 무음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파형이 없는 이런 무음들을 없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하기로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1분 22초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1분이 됐죠? 이런 식으로 무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잠그기 이 영상 잠그기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자막 수정이라든지 뭐 위치 바꾸기 컷 편집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영상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 영상을 잠궈 가지고 지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수로 지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이렇게 잠궈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찾기 및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꾸고자 하는 단어 그런 단어를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집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이라고 검색을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복되는 단어를 썼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변경해 주셔도 되고 또는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편집이란 단어를 전부 이렇게 편집 1로 바꾼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또는 모두 바꾸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몇번 클립의 자막을 수정했다고 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는 단어를 편집 1로 전부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타임 텍스트 불러오기 이 부분은 자막을 만들 때 0초에서 3초까지는 어떤 단어가 나오게끔 그렇게 대본을 설정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그 텍스트를 불러오는 거고 여기 원고는 시작할 때 보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막 파일도 자막으로 된 이런 SRT 형식 뭐 누구한테 공유를 해서 받았을 때 그런 형식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막 표시를 끄거나 키거나 할수 있는 건데 당연히 키고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전체자막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말들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냥 싱크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내가 작업을 치겠다 할 때는 전체자막 지우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워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번역 자막 번역 자막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이 다 끝나고 혹시나 다른 제2의 언어로 작업을 할때 번역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맞춤법 검사 맞춤법을 검사해 준 건데 크게 체감을 잘 못하겠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움말에서 기타 설정 같은 걸좀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키 부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단축키 변경이 되지 않고요 의견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부루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설해서 내 메일로 보내주시면 부루 팀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여기는 설정입니다. 부루에 대한 각종 설정인데 여기 보시면 프리뷰 위치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왼쪽에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에 텍스트가 나오겠는데 설정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위아래를 한다든지 오른쪽에 한다든지 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잠그기는 나도 모르게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영상 잠그기를 활용해서 그런 사소한 실수가 없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워드 버튼 삭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잠그지 않고 이 버튼을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키게 되면 마우스 컷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을 여기서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저는 끄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추법 검사도 크게 뭐 체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영상을 내보내 한다든지 부류를 진행할 때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다 만들었으니까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내보내기 하는 설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파일 부분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내보내기 하기 전에 영상을 추가해서 작업할 게 있다면 추가하기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려면 여기 프로젝트 저장하기 또는 그냥 닫기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내보내시려면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상도도 선택을 해주십니다. 내 영상에 맞게끔 또 화질도 하드웨어 가속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영상을 출력하고 있다고 나오고 기다리면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옆에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 SRT 형식으로 해서 내보낼 건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보내서 따로 수정을 할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은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에 보내서 거기서 내가 별도로 자막을 수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투명 배경 자막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외하고 만든 자막만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은 말 그대로 오디오만 내보내는 거고요. 이미지는 이 영상들을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뷰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협업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그럴 때 공유해서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작업을 하고 기존에 저장했던 파일을 클릭해서 하시려면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들은 무료에서는 부연 설명을 한다든가 추가 자막을 추가할 순 없고요 자막을 바꾸더라도 자막바 색깔이라든지 글자 색깔도 전체로 바꾸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글자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서 개발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좀더 기다리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고 혹시나 빠트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오픈톡방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